해리 머리핀 꽂을까 여기 이렇게. 어. 나도 머리핀 꽂아줘. 머리핀. 머리... 응? 머리... 예쁘다. 머리핀, 머리핀. 와, 아름다워. 뜰려봐 둘이. 아이쁘다이쁘시네요 어. 어. 어. 떠리야. <웃음> <헬이야. 웃음> 왜 핀이 이렇게? <웃음> <웃음> 가까이 오면 열려. 엄마 이 열리고 엄이 가서 해야지. 엄마 그리고 엄마는 걔손 잡고 가야 돼. 아. 엄 <웃음> 같이 가지. 아, 동대방. 이거 깜질 하는 게 아니라 누르는 거야 이렇게 잠깐만 오늘 유치원 어땠어? 혜리야 오늘 유치원 어땠냐고 재밌었어. 뭐했어? 음, 몰라 기억이 안 나. 어떻게 <웃음> 뭐 기억이 안 나? 밥은 뭐 먹었어? 음, 기억이 안 나. 여기 친구들한테 한번 말해줘. 오늘 어땠어? 이렇게 오늘 어땠어? <웃음> 아니 오늘 어땠다고 친구들한테 말해줘봐 오늘 유치원 생활 어땠는지 기억나는 거 아, 여기 보고 해야지 김태리도 있는 친구랑 낚시놀이 할때 낚시놀이 했어? 응. 어제 혜해리한테 장일이다 이러면서 인사해줬던 응. 등원할 때 해줬던 친구 있잖아 응. 친구 같은 반이야?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은 게 어딨어? <웃음> 그래 맞아 맞아 <웃음> 야, 그래? 그 친구랑도 친한가? 그 친구가 혜리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더라? 혜리도 좋아하지? 그 친구. 나 지금 TV에 빠져가지고. 엄마 쳐다도 안 보고. <웃음> 야! <웃음> 이거. 야! 야! 옷다 줬겠다! 도망가, 도망가! 혜리야. <웃음> <웃음> 아! 얼굴 눌려 너무 웃겨 얼굴 눌려서 너무 웃겨 엄마야! <웃음> 혜리야! <웃음> <눌려서 너무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리, 우리 그거 어 그거 하자 목표물 맞추기 목표물 그 여기 빨래찍게 맞추기 어때? 좋아 저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자, 자. 빨래찍게 맞춰 맛있었다. 우와 우와 테리 야 엄마 봐봐 테리야 잠깐 어. 테리 야 잠깐 테리 잠깐 엄마만 봐주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, 안되는구나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쉽게 맞추게 되네. 비온다 들어가잖 어? <웃음> 진짜 비 오잖아. 샤워했네. 와. 재밌었지? 아, 너무 재밌었어. <웃음> 멋있어. 그니까 처음엔 뭐 똑같은거 원래 응. 처음에는 원래야 어 무엇이 무엇이 똑같이까 젓가락 소자가 똑같지요 앙콩 어? 여기 턱에다 뽀뽀했어 응, 잘 다녀와 그러네 두번 뽀뽀했다 세번 뽀뽀했어 어? 어, 네번 뽀뽀하라고 그래 맛보지 마. 어, 맛보지마 어바 <웃음> 맛보지마 턱에 뭐 묻은거 아니야? 까까 묻은거 아니야? 땅궁아 테리 어디 있어? 테리 어디 있어 테리? 해리 말고 테리 테리 테리 어디 있어? 와 깎아줘야겠다. 너좀 대단하다. 여기 서 있어? 앉아 있어, 앉아 있어. 남궁아 어. 해리 어디 있어? 해리 해리 해리. 어. 테리 어디있어 테리 아 e 리 r 보면 내가 땅어디어디있어 테리 리보면 내가 거 보여줄까? 땅우아,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해리 어디 어디서, Harry? Harry, 어어디 어디서, 어디있어디리어디있어디리어디있어디리 어디서, 어디,